저 여기가 유튜브 떡상 시켜주는 곳 네! 맞아요 고객님 제가 하버드 영상학과를 나온 데이비드 고자스키입니다 저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? 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여기 서명부터 하시고 내일부터 우리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사인할게요 정말 유튜브 시작하고 바로 유명해질 수 있는 거요 아니 고객님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셔 내가 이 바닥 전문가야 전문가 저기 100만 200만 이런 유튜버 다 우리가 아, 키운 겨 아유 지랄하네 아이고 참나 야 그럼 네가 하면 되지 이건 남들을 키워 네가 하면 해서돈 많이 벌면 되지 아이고 계약서 한 보자 뭐야 이거 뭐뭐 뭐 글씨 조금 해서 보이지도 않아 무슨 약관 아유 뭐 환불한 야 뭐야 이거 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니 혼자 찍어봐 어? 이걸로?